간투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없는 현금 싸구리 다 모아다가 소주대짜 두병을 9천원 주고 사고 마트에서 파는 대패 삼겹살 만원짜리 하나와 짜글리를 포장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현금 3만원 남은 돈 6천원 신용카드도 정지되었고 정말 이제 내일부터는 밥 사먹을 돈도 없는 거지 신세네요 나같은 호구는 죽어도 싸다는 생각으로 술로 학대를 하려고 작정하고 준비했습니다. 소주 대짜 두 병을 다 마시려면 안주가 넉넉해야 했기에 냄비에 짜을이를부어 대패 삼겹살 한근과 마법의 스토를 넣고 안주를 만들었습니다. HTS를 켜놓은 채 과거 손실을 본다를 하나씩 복귀할 때마다 글라스 반잔씩 들이켰네요. 오늘 복귀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가장 자신있어하는 데일리 기법 두 가지는 정말 귀신같이 잘 맞고 확률도 90% 이상이었는데 그놈의 대동매매, 강강매매 스케핑 이것들은 확률이 10%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더랬죠. 왜 나는 수익나는 기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련하게 마음이 끌리는 대로 매매하다가 이 지경이 되는가 제가 이 지경까지 된 것에는 기술적인 부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모른다면 몰라도 기술적인 부분을 알면서도 그 타점을 기다리지 못하였고 지금 처해진 저희 환경이 하루도 돈을 안 벌면 안 되는 환경이라 항시 압박감이 존재했으며 여유자금이 없어 세력의 무기 중에 하나인 시간의 지연으로 인해 기회 비용을 생각해 손절을 해야 하는 이러한 압박들이 잦은 매매를 하게 하는 심리적 원인이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 태블릿에 과거의 수익난 기록을 기록하며 저에 대이용 매매기법의 체계를 확고하고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다시 세워서 이 방법이 아니면 절대로 진입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하루의 대장주는 많이 나오지 않기에 하루의 매매는 5회 미만으로 잡고 종목당 목표 수익은 5% 이상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알며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안 들어오면 매매를 포기할 수 있는 확고함 종목이 없으면 매매를 하지 않는 냉철함까지 여기까지 원칙을 세우고 소주대짜 두 병에 3분의 1 먹어갈 때쯤 컴퓨터 책상 앞에 쓰러졌네요. 일어나 보니 책상이 난장판입니다. 자면서 토를 했나봐요. 정말 괴롭습니다. 지금의 숙취도 내 인생도 그래도 인생이란 것이 참으로 미묘한 게 제가 10년 전부터 주식판에서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 했던 분이 있어서 종종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한 번만 만나보고 싶다고 그런데 진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저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생명부지의남남인데 그냥 제가 간절히 바라이 시간이 조금 걸렸기는 하지만 그렇게 돼 더군요 이것이 인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씩 만나서 소주도 마시며 인생 얘기도 하고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가르침도 받고 기술적인 부분도 가르침을 받으며 정신적인 지주 같은 분이라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년에는 증권사 대회에서 1등 한번 해볼테야 파울로 코엘러의 연금술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주는 우주의 언어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와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고통스러운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들으려 하지 않는다네. 자아의 신화를 이뤄내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된 유일한 의무시 자네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할 때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네. 저도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 분은 다시 정상으로 저는 생각에서 못개로. 제가 사연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개미가 절대로 해서는 안될 것을 간접적이나마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이 시장에서는 어떤 기법으로 무장하면 돈을 벌까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잃지 않을까 가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잘났네, 얼마 벌었네 이런 글들 좋지요. 읽는 당사자는 그 순간만큼은 기분도 좋아지고 나도 저렇게 할수 있다는 근자극만 생기고 그런데 실전에서 또 개박살나고 다들 아시잖아요.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 역시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기법만 찾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을 보고 느끼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닌 곳에 있습니다. 기법 그거 별거 아닙니다. 스스로 기법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되면 굳이 따로 기법 찾아 산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흑류든 백류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당분간 마음을 추스리고 현재 환경의 개선을 위해 잠시 떠납니다. 꾸준히 수익이 나는 실력이 갖추어질 때즈 사연 한번 올리겠습니다.